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바로 여기 문무에서 나온 c2 만년필입니다 여기 c2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아마존에서 약 20달러였나 12달러였나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파도사 용상을 보시면 아마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만년필 리뷰만 하러 온 거니까 리뷰 영상 리뷰를 할거고요자 일단 이 만년필 같은 경우 아이드롭어 만년필이에요. 아이드롭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몸체 에 이식을 해서 몸체에 그냥 그대로 잉크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뽑아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컨버터가 혼용인 같은 혼용 혼용으로 쓰시, 쓰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그냥 오롯이 아이드롭어 방식으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롭어 방식으로 쓰는 경우인데. 요즘에 말해서 문메에서 나온 아이더폰 만년필 같은 건 굉장히 질이 좋아요. 제가 일단 저번에 산문맨 M2 단 만년필처럼 M2 단 만년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나온 C1 아 C2 만년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제가 M1 만년필이나 C1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하지도 못하고 일단은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는데 일단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 잘 나왔고요. 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사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색으로 샀어요 완전 투명한 색이죠. 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초록색, 뭐 빨간색, 그 다음 또뭐 있더라? 어쨌든 색깔이 여러 가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은 색깔이 한네 가지였나라고 아마 보라색깔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색깔이 한네 가지였던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였던 걸 기억을 해요. 그 중에서 저는 대우는 좀천스러워 보여서 매우 천스러워 보여서 클리어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클리어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다른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클리어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요쪽에 요 부분 같은 경우 디자인적인 요소를 위해서 아마 빈 공간으로 채택한 걸로 보이고요 요쪽에 오돌토돌한 부분은 왜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었는지 아니면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 보이시죠 오돌토돌하게 여기 내부에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죠 이게 내부에 있는 걸전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부에 있는지 여기 이쪽 부분에 놔뒀으면 제가 뭐 그립존이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여기 안쪽에 넣어놓으니까 그냥 뭐 디자인적인 요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다른 뭐 무슨 원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국어 번역을 못해서 이 문맨, 문맨 사이트 같은 경우에 영어번역이 정말 개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영어 사이트 솔직히 문맨에서 영어로 제대로 된 번역을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물론 제가 영어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척이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솔직히 저는 불퓨레해 보거든요 M.2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 M.2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런식으로 빨간색깔 빨간색깔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여기 포인트를 잡아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포인트랑 그 다음 여기에 황금색 초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예뻐보이거든요 요건 조금 투박해 보이죠 투박해 보이는데 어~ 이게 좀더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좀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확실히 좀더 어~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 딱 좋은 그런 만년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박하죠 투박한 만년필이란 모습이 딱 눈에 보여요 어~ 그래서 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약간 음, 의아함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맹이라고 여기에 써져 있어요 여기 문맨이라고 이니셜이 박혀져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게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세히 보지 않는 잘안 보여요 문맨이란 게 제대로 잘안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봐야 돼요 진짜 제대로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니셜을 양각으로 아니면 아예 조금 여기에 펄 여기만 펄을 넣어서 조금 반짝거리게 했으면 좋았을까 란 좋을 거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일단 디자인보다는 역시 기능이 우선이겠죠 역시 만년필은 아무리 갬성이라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시필용으로 사시는 분들 그 특히 아이드로버처럼 일단 아이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처럼 진짜로 시필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 보다는 역시 필기감이 어떠냐를 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스크류 방식으로 이건 뚜껑이 오픈되는 방식으로요 오픈하는 방식이고요 닙 크기 자체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닙 자체는 어, M2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편이에요 M.2 만연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5배 정도 큰 걸로 보이고요 일단 잉크는 제가 찰파크, 맨, 잉, 잉크? 찰파크 잉크를 넣었고요 찰파크 잉크라고 저번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인도산 잉크입니다 일단 캡은 이렇게 뒤에 잘 끼워지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캡을 잘안 끼우니까 빼고 쓰도록 할게요 일단 잉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뭐 잉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와요 다른 중국산 만년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일단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필압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롭게 쓸수 있는 점이점 점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엔다투 같은 경우에는 립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필압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뭐, 피압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보일 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C2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크게 변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니겠어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피드 방식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피드가 M.2 같은 경우에는 피드가 다 보이는 형태였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M.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속이 전부 다 보이는 피드가 전부 다 보이는 방식이었어요.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방식이어서 아 어디가 막혔고 어디에 잉크가 들어가 있고 하구나라는 걸 눈으로 대략 짐작이나마 할수 있는 구조였는데 여기 우선 초까지 다 보이죠? 초까지 다 보이는 형태인데 여기 이번에 C2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서 잉크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어디에 잉크가 뭉쳐져 있는지도 안 보이는 형태로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잉크가 제대로 수축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방식인데 뭐는 대우분 만년필 같은 경우는 에대우분 만년필들이 솔직히 아예 안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클리어 같은 경우는 에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보이기 원하거든요. 좀 보이기 원하는데, 여하튼, 안 보여서 조금 불만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필용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만년필이생각돼요 시필용으로 싸게 아이드로프 만년필을난 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m.2 그리고 C, c2 만년필 굉장히 추, 추천하고요. 아, 말이 계속 꼬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뭐,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하니까 아마존에서 사셔도 되고, 뭐, 한국에서 솔직히 판매되는 점이 없어요. 한국에 솔직히 판매되는 가게가, 가게나 뭐 온라인상에서도 문맨이라고 치시면 아마 외국 사이트들만 쭈르륵되는데 어,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우시고요 어, 아마존 직구나 이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구매할 수,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뭐 기껏해봐야 간세 뭐 배송료 합해봐야 25,000원 안 넘는 선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어, 굉장히 뭐 저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로퍼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만년필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만년필 C2 만년필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그럼 안녕!